용인신봉 센트레벨 5단지 m v r 64 채널 4대 구성하였고요 차량 이벤트 검색 여기 보시면 정방향 이 차량 뜨고요 동시 검색 그거 닫아버리세요 창 닫아버리고 동시 검색 플레이 아무도는 납포 여기 이다 아, 정그리 들어서, 서들어서어서들이를어 어, 어. 저기 잠깐 음. 대고 있는 거네 음. 파킹하는 거요 파킹 이제 음. 저기다가 <웃음> 계속 약간 올려줘요 <웃음> 좀더 파킹을 하니 거기다 파킹을 하니 디지털 좀더더 더 가까이 땡겨 봐. 오케이 더 안돼 또 가네? 응 네? 아니요 또잘 되고 <웃음> <웃음> 잘 되려고 지금 잘 되려고 지금 뒤로 가버리네. 응? 저분이구나. 저거 어, 반니네 음. 어, 스톱. 그... 여기까지. 그래.